그렇죠? 이 모델은 라이드 스우보드에서 나온 슈퍼피그 피그 시리즈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 나왔어요 워피그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운틴 피그, 트윈 피그, 피그 시리즈인데 일반 슬로프도 타고 아웃바운드리도 좀 나가서 같이 탈수 있는 데크가 뭐가 있을까 해서 라이드에서 만든 올해 처음 나온 모델이에요 슈퍼피그라고 파우더에서 좀 부력 있는 데크 하이브리드 경캠버로 나온 거는 슈퍼피그가 점이에요 슈퍼피그 LG라고 돼있죠 이거 LG 아니고 라지입니다 라지 타는 사이즈가 기본 보드 사이즈에 한15 정도 줄여서 타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는 1 5 1 m 이라는 무대를 타야 되는데 저는 좀 약간 길게 타고 싶어서 154짜리 라지를 선택을 했고요 타보니까, 올 마운틴이라고 해서, 이제 파크도 탈수 있는 데크인데, 일단은, 타우더하고 라이딩은, 카드는 완전 짱입니다 네. 그리고 뭐, 사람들이 뭐, 얘기를 하기에는, 뭐, 배가 넓어서, 뭐, 이렇게, 토턴을 할 때, 턴넘기는 어렵지 않냐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약간 신경 써서 타니까, 그렇게 뭐,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재밌고, 엄청 빠려요. 베이스로 돼있고 사이드 바인딩. 예. 네. 에이탱이라고, 베이스가 이제, 또 알루미늄으로 나오고 또 플라스틱도 나와요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힐톱이 빠지면서 미세 조정을 할수 있는 부츠에 정중앙에 세팅을 하고 그냥 내발 사이즈에 맞게끔 네, 여기에 번호가 써있죠 여기 6,7,8,9,10 이렇게 써있는데 USA 신발 사이즈거든요 저는 260이기 때문에 8 사이즈에 다 맞췄습니다 너무 쉽게 세팅이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폭패드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충격 흡수 그게 두껍지도 않고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앵클 스트랩과 통 스트랩 부츠에 엄청 잘 부착이 되더라고요 타이백은뭐 카본이죠 역시 뭐 약간 이제 슬림하게 나오고 알루미늄 베이스라고 무거울 것 같은데 굉장히 가벼워요. 굉장히 가볍습니다. 이 기초도 라이드에인사는데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그 하긴 하는데 길이 들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. 아주 뭐 쉽게 발 받쳐주고 보아도 H3에서 H4로 바뀌면서 와이어도 엄청 단단해지고 조임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. 이게 우레탄 소재로 커버가 다 되어 아 있어가지고 완전하다고 슬림탕도 다 오레탄 소재로 되어있어가지고 엄청 하드, 해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실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라이딩 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발목도 잘잡아지고 그냥 뭐 항상 아는 코스를 타는 게 아니고 변화무쌍한슬로프를 그 타게 되면 갑자기 발목이 확 접히거나 이렇게 굽질릴 수 있거든요?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거죠 잘 타는 고수분들은 이제 하드한 부츠 안에서도 발을 움직임이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려면 너무 좋은 거죠 그 전에는 발 보호 차원에서 심어지는 것도 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발바닥도 미시린 그쪽이랑 뭐 합작을 해서 엄청 잘 잡아줘요 처음에만 이제 일반 데크를 타던 사람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익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추천 그쵸?